Okay 큰일 다 부셔졌어요 어제 너무 늦게 끝나서 차량 다시 왔는데 오늘 또 비가 오네 안 온다 그랬는데 네, 다행히 여기 세차장 차 양막이 있어가지고 뒷물을 조금 막아줘서 다행인데 큰일 이다아 저거 왜 이래 꼬이죠 On two separate tracks, each one giving special emphasis to certain sections of the audio, as heard from those positions. Now, when played back simultaneously on two separate systems, the sounds are blended together to achieve a new dimension in sound impossible to obtain in a mono recording. <laughs> 전이 좋네요 이게 세정코팅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게 좀 벗겨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아마 천연가죽일거예요 예, 핸들류는 인조가죽을 잘 안하니까 이렇게 미끌림이 없어야돼요 아까 엄청 운전하면서 미끄럽거든 그 유분기가 이제 계속 코팅이 돼 있었는데 깔끔하게 뭐 이게 슬리감이 없는게 아니라 지금 고무라서 유분기가 없어져서 그래요 Are you listening? Damn. Oh. Uh. Yeah. Uh. Yeah. 안녕하세요.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엑시먼 크루의 엑시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틀째인데 사실 오염도 찍다가 하루가 가버리고 실내 세정 진공청소 하다가 거의 끝났습니다. 먼지가 엄청나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오늘도 사실 지금 비가 와요.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시죠? 어, 여기 있는 이 차량은 어, 자연있는 친구인데 아버님의 차량을 물려받은 어, 20대 따님이 이제 출퇴근용으로 쓰고 계시는 차량입니다. 따님이 참 기특한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출퇴근용으로 쓰신다고는 하지만 참 아버님의 차를 또 물려받았다는 거 어, 새차를 충분히 사달라고 때렸을 수도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참 기특하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마음적으로 잘 이해하고 어느 날은 폐차를 하겠지만 그 순간까지 그래도 깨끗하게 좀 관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를 한번 증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산에 있는 고래 셀프 세차장이라는 곳인데 시간제예요 네, 여기는 제가 마산 근처 사시는 분들 있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산놈이지만 어, 여기까지 온 이유가 하루종일 24시간 그냥 환자들에게는 천국입니다. 왜? 12,000원만 내면 주말에는 15,000원만 내면 24시간씩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그냥 1일 최대 금액이 나가실 때 정산할 때 4시간이든 5시간이든 12,000원이 끝입니다 그리고 시설도 완전 세고고 드라잉존도 14대 15대 정도 들어가는데 틈이 막 엄청나게 넓어요 운동장이에요 여분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분들 땅보자요 땅보자 네, 자기 땅이시래요 네, 여기 사장님 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싼 가격을 실현했다는 어, 느낌적인 느낌 개인 커플러가 있기 때문에 어, 베이 마다는 없지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한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명하라 <웃음> 아, 진짜. 좋은데, 이거? 오. 뭘로 안 하면, 나도 좋지. 보라하다 지금 역대급이다 이거 와. <웃음> 뱃놀이 가자 안다 뱃놀이 뱃놀이 가자 안다 심어미는 비 때문에 당제 복귀를 하지만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디로 어디로 17년 전 녹음했던 그때의 힙스러움을 느끼고 있군요 do do do do do do o do do do o o o Yeah 너희들의 실력 천차만별 너희를 태평해 줄순 있어 매번 세계를 밝혀지 게별 이제는 느낄 때로대치 하지마 우리 힙합씬의 야생마 기구은앞서비교 하지마 거친 그들이 향해 뺐는 멋지마 크립틱한 그들이 바로 Explosion 그나는 보석 같은 비정 비어 지루한 가건 잊어 시대와 가치 로마 아닌 한국을 평정해 우리공평이란말은지폰하게 질문해볼게 마음대로 하지. Explore 걸어갈 막혀, 네가 숨어도 네 향기를 막혀. 그래 내가 니들을 막혀 말안 들으면 사기 업이 있다여. 그러니 말잘 들어, 간들어진 목소리를 높여 최고가 될때까지 전지. Yeah, 전지.